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은 9주차가 되겠고 주임법상임법 경매제도 세 가지예요. 교재는 217페이지고 최근에 민법 시간에 주임법상임법 배운 적 있어요? 최근에. 1, 2월 코스에서 배우고 안 배웠어요? 217페이지 주택 임대차 보호법. 어. 우리가 중개사 우리 중개사 법령과 실무가 3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편이 공인중개사법, 2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3편이 중개 실무인데 1편의 중개사법 쪽은 양이 적은데도 문제가 많이 상대적으로 출제되고 이쪽은 양이 좀 많은데 문제가 적게 출제되죠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출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주인법 상인법은 어, 민법 쪽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꼭뭐한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양이 많은데 문제가 적게 출제되는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상대적으로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들어가겠습니다. 기초는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법의 적용 범위를 보자 주임법은 말 그대로 주택에 임대차를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주택에 적용하니까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고 그리고 그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미등기 전세까지 적용이 되고요 전세권은 적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민법으로 가야 됩니다 민법만의 적용을 받아요 따라서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권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 무선 변제력을 다 확보한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 마치고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 사람은 주인법의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에 주인법의 보호를 전혀 못 받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민법, 전세권으로만 보호가 돼야 돼요. 전세권 등기를 마치고 딴 데로 이사를 갔다. 218페이지 잠깐 봐요. 21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세권 나오죠. 별표하시고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물권인 전세권에는 주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친 후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권을 대학력, 대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인법상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상실하죠. 그러니까 예, 민법만의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법. 주인법이 아니고 네. 주목하시고요. 원래 주인법은 사람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연인에게 적용하죠. 원칙적으로. 외국인도 포함되고요. 어, 그래서 원래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았는데 세 가지 법인은 적용이 되죠. 세 가지 법인이 뭐예요? LH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법인. 요세 가지 법인은 예외적 적용이 있어요. 217페이지를 봐요. 21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법인. 법인이 임차인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소속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하고 확정 일자를 받아도 우선면직권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법인의 밑줄. 다음의 법인은 세 가지 법인인데, 세 가지 법인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기억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그라미, LH공사. 오른쪽에 지방공사의 동그라미. 한 장을 넘겨, 니음번, 중소기업법인의 동그라미. 이세 가지 법인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법인에는 대항력 무선 변제권 두 가지가 적용돼요. 따라서 최우선 변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 법인이니까 최우선 변제는 안 되고 대항력 무선 변제 두 가지만 인정이 돼요. 그렇다면 어, 218페이지 중소기업 법인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뭐는 중소기업이고 뭐는 대기업이냐? 그 기준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뭐 예를 들어서 1000억 뭐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출 영업이익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 밑으로 가면 중소기업이고 그 위로 가면 대기업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써요. 대기업법인 X. 왜 대기업 법인에는 적용되지 않느냐 중소기업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빌려가지고 직원 숙소로 쓰지만 대기업은 기숙사를 자기나 지으면 되니까 대기업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주목하셔요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적용됩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앞으로 자기 앞으로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세를 놨죠 현재는 건설사 소유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아직은 등기가 넘어오지 않은 상태 즉 임대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임대할 권한이 있으면 임차인을 보호해줘라 이렇게 되고 일시 사용이 명백한 임대차 2박 3일 펜션 3박 4일 콘도 이런 건 적용되지 않고 사용대차 임대차는 적용되지만 대차 중에 대차 중에 사용 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짜로 쓰는 거죠. 대차가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소비 대차, 금전 소비 대차 같은 거. 근데 우리는 임대차에 적용을 해요. 219페이지로 가면 어, 전속 기간의 보장이 있죠. 주목하시고요. 옛날에는 최장 기간의 제한이 있었어요. 20년 제한. 근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25년짜리, 30년짜리 계약을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최단기간을 보호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를 갖다가 1년짜리 계약, 6개월짜리 계약을 하면 6개월 만에 이사 가야 되고 이사 자주 다니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주 이사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최소한 얼마나 살게 해준다 이런 의미죠.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몇 년으로 간주해야 2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만약 1년짜리 계약을 했다 1년짜리 계약도 성립해요? 네 성립하죠 다만 1년 계약을 해도 2년으로 간주가 되니까 2년간 그 집에서 할수 있고 2년간 임대인은 2년간 참아야 돼요 다만 임차인 쪽만 2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1년이 유유하다라고 주장해서 1년 만에 이사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2년 계약이 좋아요? 1년 계약이 좋아요? 응? 1년 계약이 좋죠 왜냐하면 2년 계약을 하면 2년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1년 계약을 하면 1년 살아도 되고 2년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그 2년 살기로 했잖아요 2년 계약을 해서 2년 살기로 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1년 만에 이사를 나가야 돼 그래서 집주인에게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1년 만에 이사 나가겠다. 그래서 나가게 되면 집주인은 새를 또 놔야 되니까 중개 사무소에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개 보수가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죠. 비용이. 그걸 임차인이 보통 부담해야 돼. 기간을 못 채우면. 아셨어요? 그런데 2년이 거의 다돼 갑니다. 24개월 중에 뭐 20개월, 23개월, 뭐 이렇게 22개월 이렇게 살았는데, 기간을 다못 채웠다고 임차인에게 부담을 시키려고 러면 이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생기죠. 제말 이해했어요? 그런 분쟁도 있어요. 법정갱신에는 이런 거예요. 침묵하면 갱신된다고 라 법에다가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법정갱신, 묵적갱신이 같은 말이고 자동갱신도 같은 말이에요. 자 임대인의 경우는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이죠? 음, 그렇다면, 만약에 2022년, 작년 1월 1일부터, 작년 1월 1일부터, 올 12월 31일까지 2년 계약이 됐죠? 입력됐어요? 작년 한 해, 올한 해, 이렇게 2년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만료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언제부터 언제죠? 6개월 전부터니까 7월 한달 7, 8, 9, 10넉 달간을 말하는 거예요 7, 8, 9, 10넉 달간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나가달라 갱신 거절의 통지 올려달라 조건명경의 통지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임대차가 만료된 시점에서 자동갱신이 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경우는 임대차가 만료되기 전 2개월 전까지이기 때문에 몇 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만료 전 2개월 전까지니까 몇 개월 동안? 22개월 동안 그러니까 작년 1년 올 10월 말까지 아무 때나 나간다고 할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 나가겠다라든가 갱신거절 또는 내려달라 보증월세 내려달라 이런 얘기가 전혀 없죠? 그러면 역시 갱신된 걸로 봐요. 둘다 조용히 있어야 돼. 한쪽만 조용히 써어도 돼. 둘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나가달라. 어느 한쪽만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는 침묵하지 않는 거잖아.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우니까 침묵하지 않죠. 자동갱신 없어요. 둘다 조용히 있어야 돼. 그래야 자동갱신이 되죠. 그래서 갱신 거절의 통지도 없고 조건명의 통지도 없다면 자동갱신 되는데 이때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봐요. 전 임대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 범위가 같고 계약 내용이 같고 보증금 차임도 원칙적으로 같은데 다만 차임과 보증금, 보증금과 월세 이거는 증액 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보증금이 원래 1억에 월세가 100만원인 경우 증액 제한 몇 프로? 5% 프로 범위 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증액만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액 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한다는 건 올려달라 그랬을 때 올리면 최대가 5%까지 올라가는 거고, 내려달라 그러면 내리는 건 제한 없이 그러니까 증감 변동할 수 있어요. 증감 변동할 수 있다. 따라서 월세를 10% 내려달라 할 수도 있고, 20% 내려달라 할 수도 있고, 올려달라 할 때는 5%만 올려달라고 해야 돼요. 다만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돼요? 응? 그럼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줘야 됩니까? 그건 또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균형 감각이 떨어져 있는데 다시 올려달라 5%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돼요? 다시 반대로 10%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줘야 돼요? 다시 올려달라 그러면 5% 올려달라 올려줘야 돼요? 왜 올려줘야 돼? 그러면 10%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줘야 된다고 똑같이 대답을 해야지. 왜 달라요? 올려달라 내려달라가? 아니 올려달라 그럼 아니 올려달라고 올려줘야 된다며. 그러면 내려달라고면 내려줘야 될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렇지 않다 이거야. 올려달라 그러면 올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10% 내려달라 그러면 내려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협상을 한다 그 얘기야 맞았어요 따라서 올려달라 했는데 임차인은 못 올려주겠다 그러면 이만큼의 갭이 생겨 분쟁이 생기죠 10% 내려달라 했는데 임대인이 못 내려주겠다 그러면 10%의 갭이 생기죠 그거를 조정을 해야죠 근데 조정이 잘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고 그런거죠 오케이? 네. 여러분의 균형감각이라는 게 이런 거야. 금방 올려달라 그랬, 그러면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라고 하면서 왜 10% 내려달라 그랬을 때는 아니요? 라고 대답 합니까? 그 균형감각이 안 맞다는 거야. 똑같이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할 거면. 틀린 대답이긴 한데 올려달라 해도 올려줄 의무가 없고 내려달라 해도 내려줄 의무는 없는데 협상의 여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어? 네. <웃음> 아니 생각해봐요. 집값이 주변에 막다 떨어지고 있는데 응? 음? 내려달라고 하면 내려줄 수 있잖아. 집값이 주변에 많이 올랐어. 그 사이에 월세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 올려달라 하면 적당히 올려줄 수는 있지. 근데 올리더라도 올리는 건 5% 제한에 걸려있다. 그 얘기야. 아셨어요? 그런데 올려달라 그러니까 10% 올려달라 그러니까 어나 가진 거 돈밖에 없어. 그래서 올려줬어. 합의해서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아요. 뭐 돈이 나만 돈다는데 뭐. 자, 그리고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응? 계약기간이 끝났다고, 이렇게.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이 들어갈 때, 재계약 들어갈 때는 증액제한이 있어 없어? 없어요. 30% 올려달라 할 수도 있습니다. 싫으면 나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제한이라고 하는 건 계약기간 중에 그런 거야. 계약기간 중에. 근데 여러분들이 계약기간을 보통 뭐 1년, 2년 이렇게 짧게만 생각해서 그러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년짜리 계약도 있고, 10년짜리 계약도 있을 수가 있잖아. 5년짜리 계약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5년 계약을 했다. 5년 계약을 했다. 5년 사이에 경제사정이 변하잖아요. 올려달라 할수 있고, 내려달라 할수 있는데, 올리는 것은 제한이 있다.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늘어나는 기간은 2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1년이라고, 2년이라고 하면, 2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게 3년이라고 하면 역시 2년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건 2년. 임차인만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안 돼. 그러니까 2년이 자동적으로 늘어났을 때 임차인에 이사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무 때나 해지 통제하면 석달 후에 보증금 빼줘야 돼.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니까. 아셨나요? 이때 출제자는 이 임차인을 임대인으로 바꿔서 출제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해했나요? 네. 그 다음 아까 증액 제한은 올리는 게 제한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1년 안에 또못 올려요. 따라서 첫 계약을 하고 1년 안에는 못 올려요. 1년이 돼야 돼. 한번또 올렸어. 3% 올렸다면 올린 때로부터 1년 안에는 다시 못 올려. 근데 내리는 건, 내리는 건 5% 초과해서 내린단 말이에요. 7%, 8%, 10% 내릴 수 있고 첫 계약을 하고 6개월 만에 또 내리고 나서 6개월 만에 또 내려달라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감액은 일절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액 비율, 감액 기간 제한이 없다고. 증액만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분위기는 12월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임사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주목하시고 임차인이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 한해올한해 2년짜리 계약을 했을 때6 이하에 그러니까 언제 7, 8, 9, 10넉 달간 올 7, 8, 9, 10넉 달간 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그 얘기야 그러면 아까 법정경에서는 어떻게 되죠? 임대인은 6이 임차인은 그냥 이 임대인은 6이, 임차인은 그냥이 6이가 아니고 그냥이, 오케이? 요거를 요걸 빼고 요 이자를 갖다 요 뒤로 여기다 2개월 전 이렇게 여기를 비워둬야 시각적인 효과가 더 큰데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하다가 여기서부터 똑같이 2개월 전 여기다가 써놔야 위치가 맞는데 그런 고민도 좀 해봤습니다만 그래야 시각적 효과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닌가? 앞으로 고칠라고. 내년에 오면 이렇게 고쳐놓게. 아, 내년에 오면 안 되는구나, 자, 따라해요. 임대인은 6이. 임차인은 그냥이. 임대인은 몇 개월? 몇 개월 동안? 4개월. 임차인은 몇 개월 동안? 어? 22개월 동안 아무 얘기 없을 때야, 예? 그럼 뒤집어서 생각해봐. 얘를 내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 얘를 내보내야 되겠다.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나가달라 그러면 되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22개월 동안 아무때나 나 나간다? 그러면 돼. 근데 그 4개월과 그 22개월을 놓치면 자동갱신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집중인 입장에서는 4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을 해야지. 나가달라. 그런데 다시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오게 되면 여기가 또 유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유기와 임차인의 유기를 같은 기간으로 맞춰놓은 거야. 7, 8, 9, 10으로. 따라서 임대인이 나가달라든가 라 아니다. 나, 나 2년 더 살겠다라고 갱신 요구하든가 그걸 맞춰놓은 거라고. 그게 딱 충돌하도록. 아셨어요? 그래서 순세대로 하면 법정갱신. 임대인은 6기 임차인은 그냥이 갱신 요구는 6기 4개월 동안 그 다음에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2년간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흔히 2 플러스 2 라고 하는 거예요 2+2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된 걸로 봐요 다만 뭐 범위 내에서 증액 제한 범위 내에서 증감 할수 있다 증감 봐봐요. 이게 조금 올라가잖아. 증감 이렇게 많이 내려오잖아. 증감. 시험장에 가서 생각 잘 나라고 그러는 거예 임차인은 언제라도 똑같이 해지 통제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어도 한 8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나 이사 나가겠다 그러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 사유가 있습니다. 아홉 가지 사유가 있죠. 차임을 2기 연체했다.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러면 얼마짜리라고? 1억에 100. 자, 1억에 100짜리 집인데 연체했어요. 2기 연체. 자, 여기서 2기 연체는 두번 연체예요. 200만원까지 연체야? 200만원까지 연체하는 걸 말합니다. 두번 연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에게 도달하도록 그러니까 200만 원까지 연체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거나 무단전대 동의 없이 전대차를 했거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거나 여기는요 경과실이 없어요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이 되어 저, 목적 달성을 할수 없게 됐거나 철거나 재건축으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거나 여기까지 8개 이부보전파멸철의 그래 이부보전파멸철이 이렇게 되고 하나 더임대내 실거주 목적일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해도 내가 살 거야 그러니까 집을 비워주세요 하면 비워줘야 돼요 내가 살 거다 한집 직계존속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 거야 우리 아이들이 결혼해서 살 거야 직계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한다는 거 배우자는 없어요 또한 반개존비속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삼촌이 살 거야, 우리 조카가 살 거야 이런 건 없어요. 본인과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입니다. 그래서 아홉 개가 있다라는 얘기야 여러분이 이해를 했는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200만 원인데 200만 원까지 연체했어요. 갱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지금 이 박스 안에 9개는 갱신 요구를 못한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써졌잖아요. 거절의 사유. 거절 사유. 이걸로 한번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의 전부 나 일부를 파손했어요. 갱신 요구할 수 있겠죠 중대형 과실도 임대인 거절할 수 있다 임차인이 경미형 과실로 파손했어요 경미형 과실로 파손했을 때 갱신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 거절할 수 없죠 받아줘야죠 경과실이잖아요 빠져있죠 다시 한번 여기 보시고 법정 갱신 유기 그냥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 유기야에 따라합니다 유기 그냥이 6.2 이렇게 대항력을 보겠습니다. 주목하시고 대항력이 뭐예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옛날 계약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달리 말하면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면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갑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에 책을 냈죠. 몇월 며칠? 몇 가급적이면 날짜까지 기억을 해두는 게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3월 1일 날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이라고 하고 월세는 신경 쓰지 말고 보증금이 1억이라면 계약금 얼마 걸어요 보통? 10% 1 천만 원 걸었겠죠. 계약서를 쓸때 4월 1일 날 잔금 치르고 해서 잔금이 얼마? 9천만 원. 그래서 잔금 날 잔금을 치르고 이사 들어갑니다. 인도를 받았다는 게 이사 들어간 거죠. 열쇠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했다. 전입신고 하면 주민등록은 된 걸로 보죠. 이때 전입신고는 도달하기만 하면 돼, 수리가 돼야 돼. 수리가 돼야죠. 이렇게 대항력권을 구비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0시,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때 다가구주택은 보통 그 어 오래된 구도시 쪽에 가면 3층짜리 단독주택 이 있잖아요 그러면 3층에 주인이 살고 아래층 2개 두 층에는 두 가구 두 가구에서 총네 가구가 세입자로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거기 이사를 들어간 거야 그러면 집원이 있고 그다음 편의상 부여한 호수가 있을 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그런데 전입신고할 때 집원만 기재하고 호수를 빠뜨렸어요 대학력이 인정됩니까? 예, 인정됩니다. 다가구 주택은 집원만 기재해도 돼요. 근데 아파트라든가 일립주택 같은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전입신고 돼야 돼. 그런데 101동 101호로 이사를 들어가 101동 101호 이사 들어가는데 전입신고 할때 101동 110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101동 101호로 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101동 이렇게 동그라미가 바뀌었다고 지금. 그럼 이거는 본인이 잘못한 거죠? 이런 경우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정확하게 전입신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할때 잘못 주민등록 한 경우는 보호가 됩니다.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경우는 주목하시고요. 자그 이후에 4월 2일 이후에 그 집이 넘어갔어요. 매매로 넘어갔던, 증여로 넘어갔던, 상속으로 넘어갔던, 경매로 넘어갔던 일단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출제자가 대항력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출제하냐면 주택의 양수인은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집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나갑니다. 이 말은 갑이 떠난 자리에 병이 들어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임차인은 병에게 월세를 내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병에게 보증금 달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쪽으로 월세를 내고 이쪽으로 보증금 달라 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대항력의 유체예요, 유체. 유치. 그런데 이 주택에 2월 1일 날 저당권이 먼저 설정됐고, 5월 1일 날 저당권이 하나 더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이 설정된 집을 3월 1일 날 계약을 하고 인사 들어가, 그리고 5월 1일 날또 대출받고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준 거지. 이런 경우 그 훗날 그 집이 매매가 됐죠. 갑이 병에게 팔았어요. 매매로. 이 친구 대항력 있어 없어? 있어요. 사는데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경매가 됐죠. 이렇게 경매로 넘어갔다. 이런 경우는 대항력 있어 없어? 없습니다. 다시. 다시. 만약에 A가 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A저당권자가 이 주택을 경매했어요. 1번 저당권이 경매했어요. 임차권 소멸해요? 소멸합니다. 그런데 B저당권, 2번 저당권이 경매했어요. 이 친구 소멸해 소멸하지 않아? 소멸해요. 그래서 A가 경매를 했던 B가 경매를 했던 C가 했던 D가 했던 누가 했든 저당권 뒤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합니다. 쫓겨나요. 아셨어요? 그 이유는 저당권의 목적이 돈을 받는 데 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 일반 채권자가 경매를 했다 하더라도 얘는 돈 받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소멸하고 얘가 소멸하면 얘가 소멸해야 돼. 만약 에 얘가 살아있으면 얘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가격을 낮춥니다. 근데 저당권 뒤에 있는 임차권이 소멸하면 깨끗하니까 가격을 높이죠. 그럼 얘가 없어져야 가격이 올라가고 제값에 팔려야 얘가 채권을 회수하죠. 따라서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을 때 가압류가 있을 때 뒤에 있는 게 없어지는 이유는 그 선순위 저당권, 선순위 가압류 등을 위해서 없어지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만약에 2월 1일 날 저당권이 없어요. 임차인이 제일 빨라. 그러니까 얘가 1번 저당권이야. 이게 없어요. 이런 경우는 경매가 됐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222쪽에 222 <웃음> 가로 4번 경매로 인한 임차권의 소멸 동그라미 1번 소멸하는 경우 밑줄 쳐요.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행하해지면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2번, 동그라미 2번, 다만, 다만이란 말이 나오면 보통 예외라고 그랬죠 밑줄 쳐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 즉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다가 별표 2개 하세요.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1번이 나오는 게 아니라 2번이 시험에 그렇게 잘 나와요. 이 2번은요. 주임법상임법 경매 세 군데서 다 나와. 주목하시고. 근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냥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안 하고 앞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이렇게 나갔죠? 이게 뭔 말이냐 이거야. 자 여기 보시고 여기 보셔요. 지금 저당권이 A, B예요. 임차인 을입니다. 만약에 을이 맨 앞에 있어. 을이 맨 앞에 있고 뒤에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항력도 있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 변제권도 있잖아.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는 얘가 배당 요구했어요. 뭐 했다고? 배당 요구. 그러니까 우선 변제권을 선택하여 배당 요구했다는 건 배당 받고 이사 나간다는 거야. 맨 앞에 세입자가 배당 받고 이사 나간다. 배당 요구했어요. 그러면 자신의 보증금을 자신의 보증금을 보통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전액을 못 받아요. 왜못 받죠? 보통 받잖아. 맨 앞에 세입자가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거를 겸유 임차인이라고 그래. 대항력과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을 겸유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다 겸유 이렇게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은 선택권이 있잖아 대학력을 선택해서 눌러 살아도 되고 우선 면접권을 선택해서 배당받고 이사 나갈 수도 있는데 배당 요구했다면 보증금을 전액 보통 받아 못 받아 어? 물어보잖아 그냥 보통 받냐고 못 받냐고 그러니까 보통은 받지 왜? 내가 1등이잖아 1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5천짜리 집에 내가 보증금 1억 놓고들어갔어도 경매가 되더라도 한 1억 3천 될거 아니야 1억 5천짜리 집에 보증금 1억 주고 들어갔어 경매가 됐지 그럼 아무리 싸게 경매가 돼도 1억 2천 1억 3천에 경매가 될거 아니야? 그럼 내 보증금 1억 다 받잖아 아니야?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야 일반적인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 최근에 빌라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내 보증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경매가 될 수도 있잖아 이해 돼요? 그럼 보통은 전액을 받지만 보통은 전액을 받지만 예외적으로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받는다 이거야 어, 경매가 한 9천 얼마에 돼가지고 말이야 어? 9천 한 200에 돼가지고 경매 비용 빼고 9천만 원 가지고 배당을 하니까 내가 1등이야? 그래서 9천 받았지 1억 다못 받았잖아 그러면 부족한 얼마, 부족한 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있거든 대항력이. 그게 미소리야 지금. 보증금에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않다. 아셨어? 네. 이해했나요? 네. 여기 보셔요. 여기. 자 그냥 저당권 하나만 쓸게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지금 민법에서 안 돌아서 그런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아 <웃음> 어? 아니 지금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법의 상태 자 여기 보셔요 여기 임차인이 4월 1일 날몇월 4... 며칠 날 그래서 내가 강의에 속도가 붙지 않아요 지금 막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고 대학력을 갖춘 거야 인도브라조주민노 그리고 5월 1일 날 저당권이 들어왔지 5월 1일 날 뭐가 들어서 저당권, A저당권 그리고 얘가 확정일자를요 5월 1일 날 확정일자를 받아버린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빨리 확정일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확정일자를 늦게 받아버린 거지 두달 뒤에 그러면 이 친구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 없어? 다 그렇다니까 나 미치겠다니까 우선 변제권이 있지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야 따라서 저당권자, A, 저당권자 우선변제권 있어 없어? 있지 얘 우선변제권 있어? 아, 있지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지만 저당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단 얘기야 그러면 이 뒤로 B 저당권이 들어왔어 6월 1일 날 그러면 6월 1일 저당권보다 우선해 우선하지 않아? 우선하잖아요 그래서 우선변제인 거야 그러면 이런 임차인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겸유하고 있잖아 지금 대항력도 있고 우선변제권도 있지? 그러면 이 친구는 대항력을 주장한다면 배당 요구해야 안해요? <웃음> 안 하겠지 대항력을 선택했잖아요 배당 요구 안 하고 눌러 살겠지 고통이 느껴진다 고통 <웃음> 자, 우선변제권을 선택했어 우선면접권을 선택했다는 건 배당 요구해야 안 해? 하겠지. 배당 받고 이사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받을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겠지. 왜? 얘가 먼저 받잖아. 그래서 1억 중에, 1억 중에 7천밖에 못 받았다 이 말입니다. 얘가 먼저 받아가니까. 이해돼? 따라서 총 원래 1억이었는데 7천밖에 못 받았으니까 지금 못 받은 얼마? 3천만 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죠. 이대항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이런 집을 경락받으러 들어갈 때는 이런 권리 분석을 하고 얘가 3천만 원에 대해서 나한테 대항하니까 내가 돈을 빼줘야 비워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할때 여러분이 지금 이사람 입장이 되지 말고 경락인 입장, 저 경매물건 낙찰받을 사람 입장이라면 그걸 감안하라 그 얘기야. 그다음에 아까 첫 번째 해준 거 세입자가 맨 앞에 있지만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그거 또 하나 해야 돼. 경락받으러 들어갈 때 말이에요. 오늘은 일요일이고, 해서, 그면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자, 아까 보증금 얼마로 계약했죠? 1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없다라고 한번 해보죠. 저당권이 없다. 1억으로 계약을 고 잔금날 9천 치르고 들어가야 되는데 9천, 잔금을 5천밖에 못 치른 거야. 그러면 계약금이 얼마 들어갔죠? 1 천만 원 들어갔죠? 잔금이 얼마 들어갔죠? 5천 들어갔죠? 그래서 얼마 들어갔죠? 6천 들어갔습니다. 4천 못 들어갔죠? 그러면 보증금 전액이 못 들어갔습니다. 대항력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그러니까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력권두 가지를 갖추는 걸로 되는 것이지 보증금 전액 지급이라는 것은 요건이 아니라그 말이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두 가지가 뭔 말인지 알아어 그런데 대신 6천만 원어치만 대항력이 생긴다고 4천 원안 들어갔잖아 지금 그러니까 대항력이 생기지만 6천만 원어치가 생긴다 아저 그 돈안 들어갔잖아 4천 원 다음에 잔금을 9천 채렀어요 잔금을 9천까지 채렸다 얼마 들어간 거야 1억 들어갔죠 이제 대항력 있어 없어? 있죠 세입자가 맨 앞에 있잖아 지금 맨 앞에 이렇게 해서 1억짜리로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 뒤로 저당권이 들어온 거야 A 저당권이 오케이? 그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2천만 원 올려달라 그런 거야 그래서 증액을 해주었지 2천만 원 왔지 그리고 나서 이 집이 경매가 됐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대항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저당권 뒤쪽에 있는 돈이잖아 그러니까 1억으로만 대항을 해야 돼. 알아들었어요? 네. 지금 강의 스타일은 지금 뭐냐? 거의 특강 수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해주고 있는 거야. 일요일 날 열심히 공부하러 나왔으니까. 예. 네. <웃음> 221쪽에 221쪽에 동그라미 4번 있어요.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3번부터 하죠. 다가구주택의 동그라미 다가구주택은 전입신고서에 지번만 기재해도 대항력이 인정되지만 다세대주택의 동그라미 다세대주택은 동호수까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됩니다. 4번 대항력권은 인도와 주민동동을마친곳으로 족하고 끊고 족하다가 봐야 충분하고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인이 생기기 전까지 보증금 전부를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6천 들어갔을 때 그 다음 6번 봐 6번 대항력을 갖춘 자 1억짜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분을 지급한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밑줄 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한 2천만 원으로서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말이에요. 아까 설명했죠? 자 됐고요 이제 확정일자로 넘어갑니다 222점 주목하시고요.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임차인이 이 주택에 주민등록 했다가 다른 주택으로 주민등록 옮겨버리면 다 없어져버려요. 아셨어요? A주택으로 주민등록 해놨다가 B주택으로 옮기면 A주택 대항력이다 없어진다고. 우선면제는그 집이 경매가 됐을 때 공매가 됐을 때두가지야 경매나 공매가 됐을 때보증금 반환 받는 거. 자 주목하시고 서울에 보증금 2억짜리 계약을 했어요 월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억짜리 임대차를 3월 1일 날 했고 이 친구가 인도와 주민등록을 했지 4월 1일 날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아서 4월 8일 날자 그런데 이 주민등록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여러 군데에서 받아 법원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 그리고 평택시 같은 데는 출장소가 있어요 출장소가 뭐냐면 동사무소 위에 있는 거예요 살짝 평택은 이제 땅이 넓고 인구가 많이 들어오니까 구를 나누진 않고 출장소를 두었어요 몇개동 위에 출장소 출장소 출장소에서도 도장을 찍어주고요 읍면 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찍어줍니다 확정일자 받았어 그러면 몇월 며칠부터 4월 8일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우선한다는 얘기는 8월 1일 뒤로, 8월, 아, 다시, 4월 8일 뒤로 들어온 저당권, 기타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얼마를, 2억을 변제받는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에 20억이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보증금이. 그러면 20억 전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생겨? 어? 전액에 대해서 생겨 20억 전액에 대해서 30억이라고 써져 있어? 뭐 30억 전액에 대해서 생겨요 오케이? 나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고개를 빨리 끄떡끄떡 해줘 전액에 대해서 생긴다고 그냥 그런 줄 알면 돼 자, 그런데 A 저학권이 2월 1일 날 먼저 설정됐죠 그리고 4월 1일 날 5월 1일 날저학권 하나 더 설정됐지 2억짜리 2억짜리 다 2억짜리 네 셌다 그랬을 때이 집이 이 집이 매매로 팔려 매매로 매매로 팔리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게아니야 그냥 살면 돼그 집에서 그러니까 우선변제라는 것은 집주인에게 행사하는 게 아니야 새로운 집주인에게 경매나 공매가 되면 법원에 가서 법원에 가서 후순위보다 돈을 먼저 달란 얘기지 경매가 됐어요. 경락 5억으로 됐고 경매 비용 없다.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받아? A가 얼마? 2억을 제일 먼저 받죠. 그리고 누가? 임차인의 4월 8일. 2억 받고 나머지 1억 남은 거 누가 받아? B 저당권자가받뀌어 있죠. 2억, 2억, 1억 이렇게 배당한다고. 그러면 이 친구는 누구보다 빨라? B 저당권보다 빠르게 2억 전액을 그런 거야.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에 20억이라고 써졌어. 20억이라고 써졌으면 이 집이... 5억의 경매가 되겠어? 여기에 2 0억이라이 계약서에 20억이라고 써졌는데 이 집이 5억의 경매가 되겠냐고 여기 20억이라고 써져있으면 25억이나 3 0억의 경락이 되겠지?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에대해서오선만정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30억짜리 매가 30억짜리 집에 보증금에 20억을 주고 들어간 거야 그런데 IMF 시대 같은 게 와가지고 그집 15억에 경매가 돼버리면 물론 보증금을 못 받는 결과에 이른다 하더라도 효력은 20억 전액에 대해서 생기는 거라고 IMF가 와 버리면 할수 없지만 오케이? 그런데 잘 들어요 확정일자를 받은 이 계약서 있잖아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어떻게 써졌냐면 이게 지금 계약서예요 근데 이 계약서에 말이야, 목적물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목적물이 임대차의 목적물이 다세대주택이야. 뭐라고 다세대주택이고, 계약 날짜 몇월 며칠, 3월 1일 잔금 날짜 몇월 며칠, 4월 1일 확정일자 몇월 며칠, 4월 8일, 4월 8일 날 법원이나 등기소나 이런 데 가서 확정일자를 찍어버린 거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다세대주택인데 말이야 동호수가 없어요 동호수가 없다고 계약서상에 그러면 이거 확정일자 요건을 갖춘거야 못 갖춘거야 갖춘거야 그래서 전입신고를 똑바로 하라는 얘기지 계약서상에 누락된건 상관이 없다니까 그러면 전입신고라는 것은 주민등록을 통해서 외부에 공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일 때 동호수를 정확하게 하라는 건 무슨 얘기라고? 전입신고 전입신고 할때 동호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계약서 상에는 누락됐다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진짜 계약서라면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동호수가 빠졌어도 오케이? 네. 자 223점 223 4번이서 4번 아 죄송합니다 223쪽에 가로 3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찾았어요 223쪽이라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 사이에 진정하게 작성 지금 거기 아니라니까 200, 아, 223쪽 가로 3번 나좀 있으면 저 밑에 있을 거야 바로 3번에 동그라미 3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당사자에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면 끊고 아파트의 명칭과 동호수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라도 확정일자의 유권을 갖추었다 볼수 있다 갖춘 걸로 봐주는 거야 빠졌어도 오늘 아마 5교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전에 안 해줬나 이거? 동그라미 3번? 주목 하셔요, 주목 그러면 이제 우선변제를 내가 받아야 되잖아? 4월 8일 기준으로 보증금 2억을 받잖아요? 그러면 경매가 진행이 될때 배당 요구에 종기라는 게 있어.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받아? 안 해도 받아? 배당 요구?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 임차인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임대차가 만료가 됐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놓은 거야. 임차권 등기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경매 등기가 들어왔어 뒤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해놨고 그 후에 그 집이 경매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후에 그러면 경매 등기보다 앞에 있어? 뒤에 서 앞에 있는 이 임차인은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우선 변제권이 생겼다 했을 때자 얘는 경매 등기가 되면 배당 요구에 종계가 있어요. 배당 요구에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고. 왜냐? 이 경매 등기를 경매 법원에서 했잖아요. 경매 등기할 때그 등기부상에 얘가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경매등기 앞쪽에 경매등기 앞쪽에 있는 저당권, 가압류, 임차권등기, 소멸하는 전세권, 얘네들은 배당요구 안해도 배당을 해줘요. 아셨어? 그 다음에 이 우선 면제라고 하는 것은 주택가액의 2분의 1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주택가액 2분의 1 제한이 있어 없어? 어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의 상상 속에 있는 거야 한 장을 넘겨보세요 224페이지 동그라미 6번 우선 면제권에 있는 임차인이라도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에서 정기까지 밑줄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별표 다만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별도의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습니다 주목하셔요 주목 이 친구가 배당 요구했어 임차권 등기가 없어요 임차권 등기가 없으니까 배당 요구해야 돼안 해도 돼? 해야죠 배당 요구했어 경매가 끝났어 집을 비워줘야 돈을 받아 비워주지 않아도 돈을 받아? 비워줘야지 보증금을 받아야 되잖아 법원에 가서 그래서 보증금을 수령하려면 집을 비워줘야 돼 에? 그럼 여기 봐봐 임차인이 법원에 가서 보증금을 받는 거하고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주는 거하고는 동시행이야 선이행이야 에? 선이행이야 선이행 먼저 집을 비워줘야 돼 왜냐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주면 경락인의 확인서를 써줘 그 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돼. 그러니까 집을 비워줘야 배당을 받는다. 수령한다 그 얘기야. 자, 8번 에서 8번. 8번.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어요. 즉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그 주택을 먼저 인도, 먼저 비워줘야 돼. <웃음> 아셨나요? 됐고요. 여기 보셔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가 지금 강의를 할때 원래는 지금 빨리 수업을 좀 맞춰주려고 그랬는데 이미 궤도에서 벗어났어요. 아니 농담이 아니고 궤도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고 그래서 어차피 언젠가는 이게 나누어서 배워야 되는데 오늘은 좀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자 여기 보셔요 여기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이 있는데 갑이 임대인이야 갑이 누구라고? 임대인. 을은 임차인입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책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두 사람을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저당권자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저당권자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집주인에게 돈 빌려주고 여기다 저당권 설정하죠. 이세 사람을 임대인, 임차인, 저당권자, 전세권자, 뭐 이런 애들을 임대차의 이 임대차의 이해관계자라고 그래. 뭐라고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 또는 이해관계자 그러면 돼. 앞으로 뭔가 주택임대차의 이해관계자 그러면 임대인임차인 금융기관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셨나요? 그러면 집주인이나 뭐 이런 사람이나 여기는 얘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얼마짜리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궁금하지? 그러니까 얼마짜리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가 궁금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그러면 이 저당권자 입장에서 임차인보다 뒤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임차인 뒤로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때 얘가 먼저 배당을 받을 거아니야 나중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려줘 적게 빌려줘 적게 빌려주려면 총 대출 상한에서 보증금 만큼 뺄수 있어야 되니까 이 임대차 정보 확정일자 정보가 필요하죠 요럴 때 여기다가 정보 제공을 요청한다고. 그런데 이해 관계자들은 이해 관계자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정보를 요청해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 단 임대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당사자의 인적 사항은 안 돼. 이 사람의 주민 번호, 성명 이건 안 돼. 나머지 정보는 받아볼 수 있다 그 얘기야. 아셨어요?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잘 들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의 이해관계자들은 확정일자 부여 기관의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자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받지 않아도 돼 받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 잘 들어요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자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자는 누구요 얘를 말하지 얘는 당사자의 인적상이 포함된 제외된 인적사항이 제외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뒤집으면 인적사항이 포함된 정보는 안 된다 요거 223쪽에 6번, 7번을 묶어요 223 6번과 7번을 묶으시고 6번 밑줄 쳐요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 주택임대차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누구야? 임대인, 임차인 금융기관, 저당권자 같은 애들, 얘네들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요. 여기 보셔야 이제 최근 됐고 여기 보시라고요. 아까 제가 말했던 구도시 있죠? 구도시로 가면 3층짜리 주택이 많죠, 이렇게. 그 그러니까 집주인 갑이 여기 살아요. 집주인 갑이 여기 살고 아래쪽에 두 가구 두 가구 해서 A, B, C가 살아. 그런데 여기가 비어있죠. 이 비어있는 그 단독주택 일부를 D가 임차하려고 그래. 그래서 갑과 D 간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라 체결하고자 합니다. 아직 체결 안 했어요. 체결하고자 하는 자. 이 D를 말하죠. D 이 D는 이 주택에 나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A, B, C의 보증금 현황이 궁금하지. 왜? 나중에 경매가 되면 A, B, C가 먼저 받아가니까. 그러면 A, B, C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정일자 받은 그 현황을 알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때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얘기야. 그럼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법 개정 내용이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한 내용인데 거기 주임법 개정 내용 위에 보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시해 할제시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제시에 가르하여 동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임차인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확정일자 부여견을 확인해 본다 그 얘기예요 메이비 C의 현황을 아셨어요? 그게 이제 요번에 바뀐 주임법 내용이죠 기억해요? 도, 어, 정보를 제시해라. 단, 동의로 가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 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 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다 이거예요. 7번, 밑줄 쳐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그라미, 동의의 동그라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적을 요청할 수 있는데 오른쪽에 OX문제 첫 번째가 있어요. OX 첫 번째 시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밑줄.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틀렸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목하셔요 주목. 그러면 우선변제의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임차인의 경우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니까 3박자야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 3박자 세가지 그리고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과의 관계 누가 더 빠르냐 4월, 어, 4월 1일 날 아까 대항력을 갖췄죠 만약에 4월 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런데 저당권도 4월 5일이야 이런 경우는 그 집이 경매가 됐을 때 누가 더 먼저 받아? 네? 동순이에요 동순 같은 순이라고 따라서 2억짜리 2억짜리 2억이고 2억이야 그럴 때그 집이 3억에 경매가 됐다면 채권액의 비율로 1억 5천 1억 5천 받아가 돼 동순이라고 아셨어요? 두 번째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순 없나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을 수도 있겠죠. 이사 들어가기 전에 아까 계약을 몇월 며칠 날 했지? 계약 음. 그러니까 3월 1일 날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서를 쓴 거야. 그러면 3월 1일 날, 3월 첫날 확정일자 받을 수 있어 없어? 어? 없어요. 확정일자 못 받아. 빨간 날이잖아. 3일절 그래서 안 돼. 3월 3월 2일 날 받잖아. 봐봐. 3월 2일 날. 다 이유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럼 3월 2일 날 학생 일자 먼저 받았어. 자, 우선 면제권 언제 생겨? 우선 면제권 언제 생겨? 3월? 그런 거 없어. 우선 면제권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선변제권이라고 하는 건 대항력이 있는 상태여야 돼 대항력이 없잖아요 종이쪼거리에 도장 하나 받아놨잖아 종이쪼거리에 도장 하나 받았다고 해서 우선변제권 생기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맞았나요? 다시 한번 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이 전제조건이라고 근데 전입신고를 똑같이 언제 했어? 4월 1일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4월 2일 0시에 발생하잖아 그러면 이때 대항력이 발생하면서 이때 우선 면대권도 동시에 발생하지 이해되나요? 그랬을 때 4월 1일 저당권이 또 있는 거야 그리고 해가 바뀌어 그 집이 경매가 됐다 누가 더 빨라? 저당권이 빠르죠 저당권은 4월 1일이고 얘는 4월 2일 0시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저당권이 우선하고 만약에 똑같이 3월 2일에 4월 1일에 똑같은데 저당권이 4월 2일이다 그럼 누가 더 빨라? 어? 임차인이 우선하지. 왜냐? 얘는 4월 2일 0시고 얘는 4월 2일 은행 문 열고 등기소 문 열어야지. 그러니까 시차가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우선한다고. 임차인이. 오케이? 그럼 모조리 다 같은 날 했다. 똑같아요. 4월 1일 날 4월 1일 날 그러니까 4월 1일 날 이사 들어가 4월 1일 날 이사 들어가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도 동사무소가 다 찍어 버렸어. 같은 날 다. 그래도 언제야? 4월 2일 0시야. 뭐 똑같은 문제야. 여기 하고 이렇게 하면 저당권이 우선하고 얘하고 따지면 얘가 우선하고 똑같이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온다는 거야? 에? 나오니까 지금 떠들고 앉아 있지. 이걸 다이 세밀하게 다 낸다니까. 20, 223페이지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23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쳐우선면제권은 확정일자 받은 당일 발생합니다 아까 4월 8일이라고 했던 거전 그림에서 4월 8일 또는 4월 5일 다만 우선면제권은 확정일자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대항력이 전제가 돼야 돼 따라서 주택의 임차인이 인도와 주민등 마친 당일 또는 그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에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마찬가지로 인도와 주민등 마친 다음 날 4월 2일 0시부터 발생한다라고 거기 써져 있는 거예요 그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을 안 듣고 여러분이 읽어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정확하게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듣고 또 책을 읽고 시험은 그림으로 나와 문장으로 나와 문장으로 나오는 걸 내가 이해해서 아 이게 옳은 문장이나 틀린 문장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은 그냥 어떤 내용을 이해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또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업 들을 때는 알아들었는데 시험을 보면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그 내용을 문장으로 보고 OX를 판단해 봐야 실력이 향상된다 거기까지 가야 아셨어요? 설명을 들었는데 문장으로 보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그 사람이 답을 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쉬었다가 이어서 할게요